세 번째 강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 중에서 가시떨기, 제리의 유혹에 대해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 보음 18장 1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보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나오는 젊은 관원의 이야기와 병행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기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읽었고 이것이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있는 여러가지 밭의 상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신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거를 가로막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옥토라고 할지라도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재리의 유혹이라든지 일락이라든지 이생의 염려, 기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돌작밭도 그렇고 아상의 안반이 나오기 전까지 흙의 상태는 옥토와 같아요 여기 가시밭도 사실 그 가시떨기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토양은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토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릴만하고, 성신께서 역사하실만한 그런 토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 이제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인격적인 열매예요. 세 사람의 열매예요. 그리토와 함께한 열매, 그리토와 연합한 자로서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존재에 있어서 그리토의 품위와 품성을 나타내는 열매이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다. 주님이 높이 되셔가지고, 어,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할때 에덴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완전한 대로 충만한 대로 뭐 그건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 완전한 대로. 골로에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거를 무슨 뭐 교회 생활하는 거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그 다양한 그 인격적인 열매 중에 하나의 현상이지, 전체적으로는 그리도가 연합된 존재로서 행보해 나가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리도와 하나가 됐으면 왜우수개소리로 그 참기름 장사 옆에 같이 다니면 참기름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다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목표,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거를 누려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라는 걸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새 사람이 되면 뭐 이제 신앙이 자라 가면 자라 갈수록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면 인격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거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나가서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돈 있으면 돈쓸 일이 있으면 돈 쓰고, 예? 뭐, 저기 내가 병들으면 병원에 가서 의지하고,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말이에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죠. 대로 열매를. 그러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열매가 뭔가? 열매를 못그 그런, 그런 그,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어, 구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생의 염려, 뭐재리의 유혹 기타 기타 욕심 그런 일락 이런 것들 아니에요? 거기, 그게 끝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목표지. 그게, 그게, 종착지가 아니고,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종착지가 안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종착지다. 항상.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매, 매여서. 항상 돈의 종로로 타고, 돈의 세상 것에, 그, 쾌락의 종로로 타고, 돈의 종로로 타고. 일락이나 이런 그런 것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뭐 최고 했어도 그 의미가 없다. 재리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그 욕구, 즉 돈을 좀더 벌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인데요. 마음 가운데 돈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과 기구나 수단들을 합친다든지 고친다든지 전환시킨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가난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인생이 뭐 그냥 그렇게 되면 아무 이제 무력하게 되잖아요 삶에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진 않았다 탐해하지 않았다 분명히 열심히 수입을 얻어야죠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라 했습니다 일반 일반 법을 그 그리 신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을 지켜서 어 이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음, 하나님이다 해주실 거야. 내할 일도 안 하고 에? 시간 다 낭비하고 정력 다 낭비하고 에? 물질 다 낭비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주님께서는 이제 일반법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문제는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그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욕심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얼마만큼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질식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재물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 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이제 묻지 않아요? 요만한 바늘 귀에 어떻게 그 약대가 들어가요? 그럼,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대?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바늘귀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작은 문을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 이제 실제 그 그런 조그만 문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람이 성인이 이렇게 반은 숙여야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걸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제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못 간다. 하나님 이제 방법이 있죠. 부자 이제 성경에 나온 부자들 뭐 아, 아 아브라함도 부자이고 그러나 그 이제 다 믿음의 선조가 됐지 않아요? 근데 그그 그 사람이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그 어, 목표를 향해서 썼는가 그런 걸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오늘 그 관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매이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한 거죠. 주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저를 경히 여길일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3절이요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은 참 어려운 시험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당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목 졸라 죽여버리는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된다 음. 재물을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잘 다뤄야 돼요. 위험한 거를 함부로 다루면 다치, 다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원자로 비유, 방사능의 비유를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그 배우, 배우고 그, 그 분야에 그 박시, 박식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워낙 위험하니까 아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놓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그, 그와 같다는 거죠 재물은 참 다루기가 힘들어서 <웃음> 보통 사람은 그냥 못 다루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야만 다룰 수 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부모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 매입문안 되고 이것을 잘 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그 그 배운 걸 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재물에 매이지 않고 <웃음> 재물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은 돈을 잘 벌거나 잘쓸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재물로 말미암아 덮여서 재물을 자기 주인과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재물을 잘쓸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펑펑 그이뭐 내가 하 매덕이 있는데 하루 얼마 쓰고 몇년 살아서 이걸 쓸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 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께서 그것을 쓰게 하는데 쓸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재물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은사를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실한 청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만이 재물을 재물을 가지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청지기로서 열매를 충분히 맺는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실증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계할 사람 아니에요? 회 가이가 아니고 회계 회개, 여의 회계할 사람들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또 지식도 뭐 명예도 다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과연 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자라는 실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 마음자리가 재물로 말미암아 상하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관념과 잠재의식 가운데에서 교만해지거나 불이해지는 일이 없이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손상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돈 조금 있으면 뭐가 뻣뻣해지고 말이죠 예? 돈 없으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예? 내일 어떻게 사나?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그게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봤지만 주님 주님을 의뢰에 주님을 의지해서 의뢰해야 되는 것이좀 가지 좀 불안해 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 가지고 아, 돈은 꼭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려서 병들어가지고 건강이 최고인 사람. 어떻게든 돈다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다, 이게, 이게 기, 기타 욕심, 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웃음> 내가 건강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신실한 청직으로서 자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잘쓸수 있는 사람 신실한 청직이에요 이게 <웃음> 큰 은혜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그 은혜를 내가 가로막는 부분이 그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 지는 것 같고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못 내놓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아주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고 자원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걸 호까지 붙여놓고 이거 떼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질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자유도 못 누리고 그렇게 되, 그래야 되겠습니까? 천지의 주, 주제이신 분이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주님이 뭐,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은 사람인데, 사내들인 의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에 관원님으로 가로대라고 했고, 마가복음에 보면 겸손하게 앉아서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요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와서 주님을 높이면서 물었잖아요 중생에 대해서 <웃음>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 인격의 완성을 위한 활동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신 것을 보면, 도덕적으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노력해온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면, 얼마나 건실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딱 그, 감찰하시는 주님이 그 속을 다 살피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큰 재물을 상속해가지고 넉넉하게 아주 있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아, 이웃 사랑의 모습도 어느 정도 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네가 거, 그것을 의지하는 게 있다 이게 그래서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한 거잖아요 주님이 그냥 스, 저 떨렁 거지로 떨렁 거지로 맨날 저기 살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주제, 만유의 주제자이시니까 그분은 높일, 높일 때 높이고, 낮출 때 낮추고, 가난하게 하실 때 가난하게, 부하게 하실 때 부하게 하 그러는 거 그분이. 아,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안 계신데, 내가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사는 거지, 뭐, 안 보이니까 그분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 난, 난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이, 이 일해가지고 내가 버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니까 내가 물질도 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주, 주로 말미암, 응? 주로 말미암고 다 주께로 돌아가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 그는 어려서부터 참 개명을 지, 지킬 만큼 신실한 사람, 그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했는데도 자기 선대에 벌어놓은 것을 상속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는 의식주, 뭐 그런 거 별로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주로 이제 율법을 행하는 데의 인생을 치중해서 진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인격의 완성을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그런 참 괜찮은 인물이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그로하여금 약대가 바늘구멍 앞에서 서 있는 모양새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그 청년이 인도적이고, 박애적이고 고결한 윤리적인 목표를 향해서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고, 고귀한 정신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갔다는 것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너를 붙들고 있고 내 자신이 중요한 시험자가 되고 위험한 도구로 있는 재물을 떠나야 되겠다. 차라리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내 생활을 보고 또한 나를 쫓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도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한, 시작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다 거기에 내려놔야 시작이 된다. 다 내려놔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십 년을, 지금 뭐 젊은 관원이긴 하지만 몇십 년을 그걸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 존경할만 하다. 그럴, 인간으로 봐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 떼면, 제자로서, 이제 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주님의 자녀로도 배우고 익히는 게, 그게 더큰일 아니에요? 재물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더 복이 복이 있는 거죠 그게 더 아주 진짜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그다쓸 때까지만 못 써요 근데 영생을 얻는 그 방도라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걸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그, 주님을 따라 다니면서 그 그걸 배우면 영원한 것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건 한식인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본문 초두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착한 선생님이요 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셔서, 선한이는, 온전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것입니다. 선한이는. 사람에게도 선이 있다, 하는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다 받은 거예요. 이게 타락하지 않아서도 다 받은 거고 타락 후에도 받은 것도 다다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선한 선생은 다 하나님 한분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의의를 갖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이요. 그, 자기를 뭘, 인간론이 잘못되고, 신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영생관도 잘못되고, 다 잘못, 상대적으로 비교해갖고, 자기 저울질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그리토가 있으면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예요. Only, 그, Christ, total Christ. 유, 유일하신 그리도께서 전체가 그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주님을 믿으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지 외모를 보고, 어, 저 사람, 어, 좀, 저기, 같이 격이, 격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은 격에 맞고, 자기가 짐질만 한 사람은, 저기, 모른 척하고, 못본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참, 그게 상대적인 의의를 가진 거예요. 자기 인간에게 의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중, 재물로 말미암아 중대한 손상을 받지 않고 고결한 도덕적인 목표를 향해서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 그 사람에게 단순히 인격의 도덕적 완성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족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적극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사실을 가르쳤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신행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리마도, 아리마드 요셉을,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그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 도망갔을 때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얻어다가 부자의 묘실에 그 구약 성경을 응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웃음> 어,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 물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현재 가, 내 인간성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식론의 위치에서는 안 된다 하셨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나를 조차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강력한 조건의 하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부성 프랜시스 이제 뭐 로마 가톨릭의 그 성자라고 이그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다 팔고 그야말로 이제 적선하는 삶을 살 살면서 진리를 쫓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이제 그, 아무튼 마음 자세가, 아, 그해야 된다는 사실. 그, 제, 저, 재물에 대한 그런 욕구가, 어, 재물을 다스릴 그런 자세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절대로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다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시간이나 재주나 물건이나 물질을 예수님의 거룩한 나라의 경영에 써야 되는 거죠. 뭐, 재주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또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능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경제, 돈을 잘, 근데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경영했어야 하는 거지 그게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그 모습이 되는 거지 그거 매여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주기동문에서는 우리를 마지막 뭐그 간구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해서 시험하는 강한 자가 될수 있는 대로 어, 우리 옆에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때 이런 것다 가지고 가서 자격을 못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잘 대우해 이 세상에 교회도 포함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민 가려고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가면 다 갑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어, 금방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1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 뭐, 우려, 그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찬송들 복음송을 불렀는데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했잖아요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을 신앙과 교회의 일에 유력한 사람인 줄 알고 자격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푼의 자격도 안 줍니다 이 세상에 고별을 하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길 때에도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아니다 돈이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했다는 그 은혜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 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디모대전서 6장 8절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그걸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부하려고 아,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해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에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깊은 타락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부의 받음이 없이 활발하게 나아가는 데다가 더욱 뭐 지력을 하고, 뭐 진력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질 않고 조금 더좀 있으면 아, 이게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자꾸 이제 부에다가 마음을 두고 나가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다벌 벌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 자리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져 버려서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덮어놓고 언제든지 좋게 생각하고 돈이 들어올 기회와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걸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믿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러도다. 비모대전서 6장 10절. 결국 이제 이런 사람은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언젠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 가운데 자기를 영원히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10편 49편에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이게 뽐내는 자잖아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전하며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인데 저가 고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건실하게, 저기, 그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은 엄한 사람이 다그 의인을 위해서 비축한다고 했는데, 악인들의 그 저축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저주가 더 임하면, 사실 자기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엄, 엄한 사람이 그거 갖고 쓰는 거죠.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기 이름으로 뭐 하나 안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가도다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를 칭찬할 것이다. 저희 말을. 저희 속 생각은 이 재물은 개개승승해서 상속해주면 계속될 것이다 하고, 이제 전토를 누구 땅이다 하고 소유권을 확인해서 자꾸 상속하고 멀리 내리려고, 그, 합니다. 사람은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장구치 못하고 멸망하는 점에서는 짐승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행위는 저의 우매함이지만 후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은사들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은사를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에, 으, 로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 중에 이제 재물을 벌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그러나 그 은사로서 재물을 버는 것은 좋을지라도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뒤를 쫓아다니면 큰 시험과 올무 가운데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일만 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어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가운데에서 교회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다가 경제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재력을 어떻게 판출하느냐에 따라, 그, 그 어떤 큰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그가 그 이제 돈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그걸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경영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취해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또 10분의 1을 취해서 1년에 3번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아때 비용으로 쓰되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레위 사람과도 같이 가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과 또 고아들과 과부들, 나그네 에,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부자만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자들만 십일조 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욱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방도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타락해가지고 그런 것조차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시 저, 이 제도와 질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으니까, 그, 저기, 온전한 1일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뭐, 지금은 1일조가 없죠. 지금은 11조가 없습니다. 이 저, 율법적인 의미의서 11조는 없어요. 지금은, 자원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에서, 뭐, 10분의 1이 됐든지, 또, 뭐, 자기가 어려우면 20분의 1을 낼 수도 있어요. 또, 부자면 10에 9도 낼수 있어요. 그, 그,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는 거죠. 예? 이건, 아직 주님이 이 재물을 어떻게 다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그거를 잠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그게 나를 살린다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건 재리의 유혹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불안해서 뭐죠? 돈을 끼고 있어야 다리 뻗고 자고 돈이 없으면 오그리고 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약에 11조를 내도 사실 내외인이 약한 40배 가까이 그 있어서 11조를 내면 4배, 4배가 되는 거잖아요. 40분의 1인데 10의 1이니까 또거 중에. 그게 4배가 돼요. 네배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소득의 4배를 레위인이 갖고 쓸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일이 이제 진리를 지키고 우리 도가 오시기까지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뭐, 목살, 저, 저, 레위인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장차 이루실 일을 다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니까, 이제 주님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그, 그 당시에. 아무튼, 주, 주님은 레위 사람을 더 뭐, 저기, 부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넉넉하게 해서 그 자식들로 대대로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내리신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그 치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그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모두가 다 함께 하도록 한 거지 만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부자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전담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도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충분히 잘 사용될 때 귀한 것이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져야 시험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이제까지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져 버리기 쉽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없을 때보다 마음이 더 각박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재물이 많으면 뭐가 뭐가 뻣뻣해지는 거요 또 은혜가 없으면 지식이 많아도 또 뭐가지가 뻣뻣해. 명예, 명예, 명예를 취해도 하나님이 높여놔도 그거 은혜가 없으면 아주또 뭐가지가 뻣뻣한 거예요. 목이 목이 굳은 사람이. 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리의 욕심에 그 지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가는 걸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그 주님께 공유를 바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를 준다고 해도 아 그건 뭐 나중이고 어떻게 때가 되면 좀 지금 난 너무 없으니까 좀 있어야 돼. 아휴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자유, 자유케 하려고 오,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진리를 깨우치시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나한테 있는 것이다. 재리의 이유, 가시. 떨기 쓸데없는 데다 기운을 뺏게 돼. 기도하겠습니다.